네, 저는 네, 일 가야 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소위 눈뽕 경험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신호 대기 중 맞은편 차선의 차량이 상향등을 켠 상태로 대기 중일 때는 정말 저절로 욕이 나오게 됩니다. 또 가끔은 전조등의 불빛이 한쪽은 하향등으로 정상인데 다른 한쪽은 상향등으로 비정상인 차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차들의 운전자는 본인의 차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튜닝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직접 튜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튜닝에 대한 정보를 동호회나 카페 커뮤니티, 유튜브, 포털 사이트 검색 등으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전조등 및 전구 교환 방법, 조사각 조절하는 방법 등은 잠깐만 찾아보면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교환이 되거나 조절이 될 경우는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더군다나 이런 행위들이 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요즘 튜닝 인증 LED 전구 교환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내가 직접 해도 되는 것인지와 또한 가지, 내 차의 전조등 조사각에 대한 재밌는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 t 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2022년 자동차 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 자동차, 이륜차 위반사항이 모두 35,371건이나 됐고 이중1 238건이 등화장치와 관련된 적발로 나타났다는 거야 이런 결과는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만 자가정비 범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먼저 전조등 및 전구 교환에 대한 것부터 정확히 알려줄게 보통은 할로겐이나 HID를 LED로 자가교체 시에만 불법인 건지 또 전조등 어셈블리 교체는 불법이고 전구 교체만은 괜찮은 것인지 등등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을 보면 전기장치의 전조등 및 속도 표시 등은 점검 및 정비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고 정리를 하면 개인이 전조등을 임의로 탈거하거나 교환, 수리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고 전문 장비, 즉 전조등 시험기 같은 장비를 갖춘 3급 공업사 이상에서만 할수 있게끔 돼 있고 또 단순 교체 시에도 역시 3급 공업사 이상에서만 할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야. 다음은 전조등 조사각 조절에 대해 운전자들이 고장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재밌는 것한 가지 알려줄게 전조등을 켜서 이렇게 벽 쪽에 비춰보면 불빛이 중간에 두 군데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꺾인 걸볼 수가 있어 이해하기 쉽게 전조등을 한 쪽씩 가려볼게 이쪽이 좌측 전조등이고 이쪽이 우측 전조등인데 전조등 불빛 모양이 우상향으로 꺾여있는 형태지 이렇게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처럼 우측 통행 국가인 경우 왼쪽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조등의 불빛에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설계가 된 것이고 일본이나 영국처럼 좌측 통행 국가에서는 반대로 불빛이 좌상향으로 설계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일부 운전자들은 전조등 조사각을 임의로 높게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주오는 운전자는 상향등처럼 눈이 부시게 되겠지. 하지만 중고 차량이나 사고 차량의 경우 전조등 조사각의 좌우 높이가 달라 따로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조사각 조절 역시 여기저기 자가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던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에이밍 볼트를 만들어 놓았고 또 조사각을 임의로 조절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라는 거야 불빛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DIY도 아니고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 조절될 경우 운전에 불편함을 초래하면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장비가 갖춰진 자동차 검사소를 찾아 조사각을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밤에 운전을 할때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도 위험하지만 HID 라이트 불법 개조 차량이나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차량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히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지금 내 차의 전조등의 상태는 어떤지 가끔 점검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에 갈랜다. 수고했어, 동티뷰